야 박영수가 마지막에 못 막았으면 젖지 새끼야 3명 제키고 두명 제껴 세명 제키고 슛 거림없는 파워 <웃음> 똑같이 <웃음> 아저 10새끼 언제 죽이지 누구? 저 새끼 놔봐 차종원? 아, 차종원에서. 아, 아, 시발. 시발 확 던져버려? 던져봐. 던져봐 새끼야. 진짜 던진다. 던지면 네가 대안에 권한다 새끼야. 진짜 던지면 어떡할래. 배고 죽게 새끼야. 이 새끼 못 던진네. 야 새끼야 새끼야. 던지더라도. 미친 진짜.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질 새끼 누구야? 빨리 안 나와? 너지? 아, 닌데요정 말할 때 빨빨리 나와라 응? 문 닫아. 빨리 어, 나오라고, 이 씨. 야, 야 빨리 빨리 나오라잖아, 이 씨. 너 아니야? 야, 야. 씨발 아, 쫓아리게구나 야, 우리 거 아니야, 이 새끼들아. 어, 나가. 나가. 나와봐이 새끼야. 빨리 안 나? 이런 씨. 내가운을 살려줘라, 좀. 나가보라고, 이 새끼야. 응? 새끼야. 아이, 씨발, 진짜 족팔리게. 야, 나가자니까, 새끼야, 좀. 아, 이모, 나도. 어, 어. 나가보라고, 이 새끼야. <놀람> <놀람> <놀람> 어, 빨리, 나가 <나친> 새끼야. 어서 <놀람> 기어. 아, 이너 이리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 옥상 올라와. 씨발놈이 돌았나. 씨발놈이 좆도 아니 새끼 어디서 갑축돼. 딱깔이 끼들 빠져 이 씨발놈아. 아 씨발놈들. 나도. 나와 이 <놈이> 개새끼야. <게새 dar> <nombre> 야저 새끼 저거! 뭐야 이 새끼들은 저 새끼 잡아! 경찰 경찰! 그래, 이 <놀람> 어떻게 키우는